If I could take you up in boom boom, boom, boom, tell me I'm the only one that you love. Life could be a dream. b n u m bum, bum bum, bum bum, bum. bum. 여러분 저는 보고서를 쓰고 2차 질문까지 보냈는데 1차 질문은 답변이 왔고 2차는 아직 안 왔고요 근데 3차 질문이 계속 생겨가지고 이 질문만 메일로 보내고 일단 퇴근하고 골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은 9시 11분인데요 골프장 가서 준비하고 이러면은 연습을 얼마 못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는 레슨이 있어요. <웃음> 여러분 저는 골프를 하고 왔고 지금 뭐를 했냐면은 진공청소기 여기 안에 있는 먼지들을 싹 빼서 한번 씻고 말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말리고 다시 쓰면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진공청소기로 좀 잔인한 일을 저질렀거, 저질렀거든요. 저희 집에 가끔씩 초파리가 생겨가지고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좀 하나씩 잡는 것도 너무 좀 끔찍하고 그리고 초파리 트랩을 했었는데 그거 하고도 자꾸 숨을 숨을 생겨서 초파리가 보일 때마다 이걸로 그냥 초파리들을 다 빨아들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쓰레기도 비웠는데 여기 아마 초파리 사체가 엄청 많을 거예요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팩을 붙였고요. 제가 내일 결혼식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입을 옷을 미리 다려놓으려고 합니다. 원피스인데 한동안 안 입었다 보니까 너무 꾸깃꾸깃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투심 준비로 엄청 바빠질 것 같아서 여유를 미리 좀 즐겨야 될것 같아서 오랜만에 넷프를좀 보다가 그렇게 자도록 하겠습니다. 불 대신 이렇게 조그마한 스탠드를 놓았답니다. 근데 얘 자체가 불이 너무 세가지고안 보이네요? 얘 되게 귀여운데? 여러분 토요일 아침이고 저는 골프 레슨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친한 신사역 언니 오빠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결혼식에 왔는데 짜잔! 휴기를 먼저 하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결혼식 시장 전까지 서현 언니랑 커피를 한잔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6시 46분이고요. 저는 지금 투신보고서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주 야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저 골프를 가야 돼가지고 골프를 갔다가 다시 뭐 간단하게 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일을 하려고요. sweetheart yeah n oh. d i didn't yeah. o the l a n a l e a y e a h n d i didn't o the l a n a l e a y i f e ain't o t h if i could take you up in <목소리도> 여러분, 저 회사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골프 갔다 온그 복장 그대로 회사에 왔더니 뭔가 탈선을 저지르는 것 같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저는 아까 골프 연습장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몇개 그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너무 뿌듯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퇴근할게요, 퇴근. 지금은 10시 54분입니다. 집에 갈게요. 여러분, 씻었고요. 저는 보고서를 좀더 쓰다가 <웃음> 저기 드라이기가 널브러져 있죠? 머리를 말렸고,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골프 레슨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안녕! 여러분 지금 시간은 6시 26분이고 저는 오늘 야근을 할 거예요. 어제는 영상은 안 찍었는데 어제도 야근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날 투심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들 분기별로 체크하고 보고하는 분기보고회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날 있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사들의 분기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이랑 오후랑 하루 종일 지금 검토하고 있는 투신보 업체 추신보고서를 썼고요 왜 이렇게 밝아 썼고요 어 요거는 지금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한번 싹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 지금은 일단 그 어... 분기보고의 자료를 오늘 야근을 하면서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어 수신보고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수신보고서를 일단 저장해 놓고 아 어, 본기보고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기보고서 쓰다가 밥을 간단히 먹고 한 8시 반쯤에 골프를 가보도록 할게요. 아 어, 저녁을 못 먹을까요? 여러분 일단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오금 12시 3분이고요. 저는 분기보고서 한 업체 빼고 다 써가지고 거기만 내일 데이터 요청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주말이고요. 저는 투심보고서를 마무리를 해야 돼서 출근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최신보고서랑분기보고둘다 거의 다 끝내가지고 근데 회사에 계속 있기가 좀 싫어서 카페에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줄 긋고 중요한 것들 요약해가지고 질문 나올 만한 것들 정리하고 그럼 될것 같아요.